네 안녕하세요 아 m 툴 입니다 오늘은 어, 공구 사용자 90%는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용설명서를 읽는 겁니다 공구메이커사는 이제 물건을 팔때 사용설명서도 같이 넣습니다 이 말도 덧붙이죠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설명서 꼭 읽어보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읽어보시는 분한 10%인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으로만 봤을 때 0인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읽어 보는 소수분이 계실 것 같아서 퍼센트로 했습니다. 그 제가 가게 앉아 있으면 이제 손님들을 오셔서 뭐 전동 공구 사 가시는데요. 그사 가실 때 가끔 보시면 아예 사용 설명서는 거 주장스럽다고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태반입니다. 그럼 사용 설명서 그렇게 볼만한 가치가 없느냐?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 사용 설명서를 통해 이 사시는 공구의 목적, 그다음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안전상 유의점에 대해서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게다 hp 331d 카달로그를 들고 왔습니다 햄머 드릴 드라이버인데요 용도를 보시죠 본 공구는 벽돌 콘크리트 석재 임팩트를 가하면서 구멍을 뚫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요거는 햄머에 대한 설명이죠 또한 목재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에 임팩트 없이 구멍을 뚫을 수 있으며 요건 드릴에 대한 설명 전동 나사 구동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요건 드라이버에 대한 설명이죠 요 설명만 봐도 이 제품이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를 알수 있고 또한 햄머 드릴 드라이버 개념에 대해 더잘알수 있는 거죠 어, 또한 작동 모드도 한번 보시죠 이걸 통해 보면 드릴 모드에서는 클러치 돌리는 게별 의미가 없다는 걸알수 있죠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 시간 임팩트 드릴은 없다 빨간맛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월트 충전 그라인더 DCG 405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에 보면 안전에 대한 중요 사항을 언급합니다. 액세서리의 전격 속도는 최소한 전동 공구에 표기되어 있는 최대 속도와 같아야 합니다. 이거 번역이 좀 답답한데요. 여기서 액세서리는 절단석을 뜻합니다. 즉, 절단석 RPM이 그라인더 RPM보다 최소한 갖거나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조 부분 뒤에 있는 것만 보면 좀 헷갈리죠. 이럴 때는 원문을 보면 됩니다. 절단석이 자신의 전격 속도보다 더 빠르면 파손되거나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예전에 티롤릿은 디테일이 아쉽다라고 하면서 RPM 계산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라인더 RPM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 사용 설명서 에 나와 있듯이 절단석의 있는 rpm이 그라인더 최대 속도보다 느리면 파손되어 튕겨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티롤릿에 적힌 그 rpm이 계산한 것보다 엄청 높아서 안전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티롤릿이 국내에 도입될 때 강조했던 것중 하나가 국제 연마제 안전협회 OSA 인증마크를 획득 및 유럽 및 미국 설계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다 였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쉽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톱 목공용 날이나 톱니가 있는 날을 부착하지 마십시오 이런 톱날은 반동이 생기거나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네이버에 우드워커 라는 목공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댓글을 많이 달리게 하는 마법의 문장이 몇 개가 있는데요 4인치 목공용 원형 톱날을 그라인더에 끼워서 하면 어떠냐가그중 하나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안된다고 말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라인더 매뉴얼을 보면 아예 물어볼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sb 시발리 매뉴얼 입니다 always hold it firmly with both hands 자, 시발리 할 때는 양손으로 꼭 잡아서 하라고 하네요 한 손으로 하지 말고요 근데 지난주에 GSB 시발리 언박싱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용설명서 언급을 할때다 영어죠 어, 전 사실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 저도 웬만하면 국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국내 에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을 때 이제 영어 자료를 이용합니다 일례로 알아두면 좋은 절단서 그 시리즈도 보면 웬만하면 다 영어 자료였던게 국내에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불가피하게 영어 자료를 이용했던 거였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gsb 10 r 리는 한국어 사용설명서가 없습니다. 아니 <웃음> gsb 시발리가 다른 것도 알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스테디셀러인데 한국어 사용설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언박싱 할때 솔직히 멘붕이 었고요 사실 이 모든 보시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한국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gsb 시발리랑 이제 몇 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스테디셀러인데 한국어 사용설명서가 없다니 어, 보통 이제 메이커사들은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사용설명서를 넣으면서 이제 이런 말을꼭 덧붙이죠 사용설명서 꼭 읽고 기계 사용하시라고 근데 한국에서 파는 물건인데 사용설명서에 한국어가 없다니 그러면서 이제 사용설명서는 꼭읽으라 하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왜 그런지 잘저 모르겠고요 <웃음> 뭐 사람들이 워낙 안 봐서 안 넣은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원가 절감 차원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파는 물건인데 그 한국어 사용설명서가 없는 거는 이들이 주장한 사용설명서 꼭 읽으세요 이 말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언급했던 대로 임팩트 드릴은 없다 빨간 맛 버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